안녕하세요.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. 짠, 오늘은 화이트. 오늘은 팔레트랑 쿠션이랑 틴트 글로스 그런 건데 이게 바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가서 하려고 일찍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자켓은 이따가 벗고 메이크업을 바꾸는데 중간에 그때 연출을 하려고. 배고파는데 앞에 소금빵을 판다는 빵집이 있네? 난 소금빵을 다 먹어야지 <웃음> 네 방금 다 나갔대요 내 소금빵 <웃음>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1학년 때 유메타운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 1층에 맨날 소금빵을 팔았거든요 야키타테를 항상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음, 저의 유일한 알바 즐거움은 그거였죠 소금병을 먹었나봐 맨날 점심시간 되면 소금병 먹었어요 <웃음> 날씨가 좋아요 진짜 먹을 수 있는 맛을 먹는아 진짜요? 하다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? <웃음> 여러분 배고파요 하면서 먹으에프터눈티오 <웃음> <웃음> 진짜 예쁘다 이따가 여기 마카롱 올라간대요, 대박. 안녕하십니까. 이제 화장을 대충 끝내고 게스트 분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, 저는 이거 먹을 거예요. 네. 어디, 이거 먹을 거예요. 이거 먹을 거예요. 이거 먹을 거예요. 이거 먹을 거요 이거 먹을 거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러 갈 건데요 오늘은 약간 홈웨어 스타일로 되게 편안한 바지도 입고 네 약간 이렇게 여름여름한 옷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지에서 아이고 이 가방을 하나 샀는데 3,500원인가요?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긴팔 안입고 반팔 입으면은 이게 이렇게 맸을때따갑더라고요 이렇게 장바구니를 아주 잘쓸것 같은 그런 여름여름한 가방이었습니다. 네, 이제 슬슬 나가봐야 해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. 아, 진짜 상암 멀어. <웃음> 상암 너무 멀어요. 휴, 가보겠습니다. 네, 대기실에 도착을 했고 어, 아직 게스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저 혼자 좀 연습을 하다가 어, 그러고 이따가 예슬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만 10분 전 야바이. 긴장 오늘 파자마 긴장이 풀 이제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서 힘들었네요 하지만 잘 팔렸다고 하니 다행이고 일단 집에 갑시다 그래도 밤에 이제 시원하게 걷기 좋아가지고 좋네요 집에 갑시다 아주 멤버가 많습니다 오늘 오늘 라이브도 아 지금 휴대전화에 왔어요 아미자토입니스 유이찬이도 있어요 유이찬입니다 오늘 수고하십시오 안녕 오늘도 역시나 상암에 왔습니다 5월은 방송이 좀 많아서 거의 매주 거의 매주가 아니라 정말 매주 오고 있는데요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화장하고 방송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약간 시크한 느낌의 블랙블랙 이어가지고 머리도 한번 펴봤어요. 이따가 좀 다시 펴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 귀걸이도 해봤고 짠! 사람이 달라졌죠? 방금 화장을 좀 끝내고 오늘 마스카라를 시연을 해야 돼가지고 약간 진짜 살짝만 바르고 이따 지울 것 같긴 한데 카페에 앉아있었는데요. 너무 졸려서 나왔어요. <웃음> 바람이 좀 불긴 한데 훨씬 낫네. 잠이 좀 깼어요. 요즘 빠져있는 이클립스. 열어봤더니 하트 모양이더라고요. 맛있어요. 아, 졸려. <웃음> 나도 다시 연습을 하겠습니다. 오늘 세트장치 진짜 맛있다 오, 궁금해요 <웃음> <웃음> 손, 손 떼면 또 다시 없어지는거야? 맞 온도가 차가워진다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 우와, 신기하다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한한 메이크 하습니다 <웃음> 네, 습 <알겠습니다. 웃음> 오, 오 <웃음> 내려가주께다 <웃음> 감사,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고찌 고찌 고찌 라이 떠나가고. 고찌 고찌 고찌. 안녕. 네. 저는 지금 이제 대기실에 왔고요. 제 냉장고가 보이네요. <웃음> 지금 특구야님이랑 유키님은 저기서 어, 다른 영상을 찍고 계시고 저는 먼저 대기실에 왔습니다. 화장을 좀 치우고 고데기도 좀 다시 하고 쉬다가 본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